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부검 결과 저체 운사 가능성은 없고 만성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합 540538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보험사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방인은 평소 치주염 이외의 특별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고 직접 사인은 미상, 저체온에 의한 쇼크사로 추정이라는 내용의 시체검안서가 작성되었고 법의학연구소 교수는 동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반면 국가수는 사망장소 지면 온도는 평균 섭씨 3.1도에서 4.2도였고 사망장소인 배수로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 않았으며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특이한 손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특이할 만한 약물이나 동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만성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질병이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286%에 달하여 만성알코올중독의 합병증, 즉 중등도의 지방간, 만성간염 등으로 인한 내인성 급사로 추정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저체온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견, 즉 선홍색시반, 선홍색의 왼심장혈액, 선홍색조의 허파, 위점막의 점상밀란등중 선홍색시반 외에 다른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시체검안서와 N대학교 법의학연구소 교수의 의견서만으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위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